이인영 의원님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반도 정세가 어, 매우 심각하게 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안보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그 북이 어, 전술의 훈련을 했다는 어, 이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자체로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화는 또 평화는 우리의 답이지만 대결과 긴장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를 최악의 정치로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보를 정치로 활용하면 필연적으로 어, 공안이 바로했습니다 어, 지금 상황은 그때와 또 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정원, 검찰을 넘어서 최근에는 어, 정치 보복과 표적 제거를 위해서 감사원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신공안이라면 명백히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유린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빠르게 평화를 버리고 대결로 회귀했습니다 그 완충 없는 대결로의 급격한 회귀는 사회적 갈등, 특히 경제적 충격을 극대화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평화관리로 세계 10강에 진입했던 문재인 정부와 극단적 대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면 한반도 정세는 늘 치명적인 위기로 치달립니다. 남북 간의 기본적 대화 창구마저 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 정말 비상시 대책은 없습니다 어, 또한 한미동맹은 어, 필요한 것이지만 한미동맹의 일 경향성마저 어, 나,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매우 어, 위험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의 경험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반도 정세를 늘 주목합니다 S&P, 무디스, 피츠 등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남북관계는 어, 개선될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어, 한국의 신용평가, 국제신용도를 평가합니다 평화가 경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한반도 정세 또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더 높은 신용평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한반도 긴장이 지금 다시 고조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국의 국가 신용평가도가 올해보다 더 떨어질까 봐 저는 걱정합니다. 당장 금융과 환율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와 교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대결 정책을 내지르는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제 환경만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 주도 성장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계 10강 중의 나라에서 우리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긴장은 세계 10강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리스크가 됩니다 기회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당장 대결을 멈추고 사력을 다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역발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 윤석열 정부가 어, 평화의 어,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하면 어, 보수적이거나 어, 우경적인 여론의 부담도 어, 저는 적을이라고 저걸,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당하,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어, 협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 어, 창구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물밑 창고 어, 이런 것을 모두 가동해서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특사교환 이런 것들도 제안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사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